자, 좋아요. 그래도, 레코즈 타임 맞춰갖고, 부활했죠? 이쪽에 지금 백도 할것 같은데, 또 하러 올것 같은데, 안 되지. 나이스! 나 도망 잘랐어? 자, 우리 이거 먹자. 나이스! 나 진짜 잘했어? 이번에 할 포켓몬은 버프 받아서 좀더 강력한 근육으로 등장한 메시봉입니다 자이 메시봉으로 사용할 스킬은 떨어뜨리기와 엄청난 힘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물관은 맹공덤벨 가벼운 돌골 서포터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스피드 업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골 가속장치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서포트 메달은 메달들은 이렇게 총 10개 들고 갈 거고 세트는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퍼플, 1레벨 이렇게 자, 세트 효과를 중점으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버프 받은 메시붕이 얼마나 강력해졌을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턴 펀지 찍고 뭐야 이거? 일단 골 들어갑니다 일단 어떻게든 해보자 컴퓨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하지? 메가턴 펀지를 잘못 말려메가턴봐아참 재밌군요 아 재밌어갖고 배꼽 빠질 뻔했네 업보 받은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아이 쎄, 진짜. 데미지가 거의 답이 없을 정도예요 지금. 어구, 일로 와봐 마릴리. 아이고 아이고 아프지. 아, 그게 너가 그게 농락 부릴 때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알아?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엄청난 힘. 엄청난. <웃음> 아이고통그라기 꾸덕이였네. 하나, 둘, 셋. 엄청난 힘. 그렇지. 오마어마한데 거의 뭐 파일드라이버 쓰는 느낌인데. 자. 자 좋아요 찍고 바깥으로 던지고 그렇지 와 좋아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세. 자 파일드라이버 좋아요 자이쪽으로 밀어내고 아 다른게 잡혔네 마릴리가 잡힌게 아니라 아 뭐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나이스! 자, 구 궁극기 찍어주고요. 부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제라로 죽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왜냐? 나는 세계 최강의 울트라비스트인 맥시붕! 이번에 버프 받은 맥시붕이니까 무서울 게 없다! 아. 나이스! 야! 쎄다! 나이스! <웃음> 아주 완벽하게 없애버렸구나파일드라이버 느낌으로 쓰면 될것 같은데 그냥. 아 근데 좀 이게 고정형 포켓몬한테 별로 안 좋다. 자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오 안되고 어... 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망 어디가 어디가 <웃음> 요 자식이! <웃음> 어딜 까부로 메시봉한테우그 조금이 지도리가 어디 까부냐 이 말이야. 아 이제 솔직히 메시봉 자체가 멋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그냥 옛날에는 뭔가 아 이거 왜 써?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형붕괴로 쓰기도 괜찮은데. 마릴리 마릴리 잡자 마릴리. 열락 오시거! <웃음> 나 이제 아주 좋아요. 어딜 까부로 내가 스피드왜 드는데? <웃음> 오오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이거 봤었잖아 상대방도 어 일로 와 일로 <웃음> <이리로> 와 <웃음> 도망가야지 <웃음> 오뭐어더라고아 이거 공기 난리셨네 공기 <웃음> <군국기를>? 끼를 <웃음> 난리 셨구만아 <웃음> 이거 죽어도 이거 여한이 없다 <웃음> 무빙 무빙, 무빙, 무빙. 야위 뭐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항복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나이스 도망가 야 이거 밀쳐내 밀쳐내 버려 버려 아! 잠깐! <웃음> <웃음> 아하왜왜왜막이라스한 뭐, 발을 못 잡냐구 얘들아! 얘들아! 아하 잠깐만!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그거 너무 이겨! 이겼나? 자 과연? 과연? 여러분? 피해주고 나이스! 어! 잘못 썼다. 둘다잘못 썼다. 아 진짜! 아니 이제 혼자 막 죽어 계속! 이건 어떻게 내 잘못이 아니지 이거자 이거 먹자. 그래 이거 먹자. 내재료이 먹자. 나이스! 나이스! 와딜 뭐야! 와들 들어가는 거 봐! 나이스! <웃음> 어, 됐어, 됐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무서워 죽겠어! 샥샥샥 1, 2, 3! 하하하하! 근데 쟤좀 세지 느낌이 들어! 촥! 빠사! 빠사! <웃음> 이것이 바로 멋을 파워다! 아, 이세네 이제 멋, 뭐, 메시붕! 나쁘지 않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한 것 같은데! 나이스! 머슬밤! 좋아 엄청난 힘이 아니라 엄청난 머슬밤이다 머슬! 피하고 머슬밤! 그렇지! 어나둘성기공극기 빠사! 하나! 나이스! 오 죽을 뻔했어요 나이스! 루카리 아주 좋아 너무 잘해 아 근데 피도 이게 나쁘지가 않네. 예전에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좋긴 한데 아쉬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 자 좋아요. 그래도 레쿠즈 타임 맞춰서 구하를 했죠. 이쪽에 지금 백도 할것 같은데 도 하러 올것 같은데 안 되지. 나이스! 나 도망 잘랐어. 자 우리 이거 먹자. 나이스! 나 진짜 잘했어. 와 뭐야! 유가 사라졌어! <웃음> 아더망가자어뭐이 자식아 무조건 가라고 그냥 죽어 아머슬방 이게 머슬의 파워인가 이게 아 너무 좋은데 머슬 파워 한대 찍어 턱턱 턱턱 그렇지 아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바로 메시무캐리아닐까요 여러분 아 너무 좋은 한판이었습니다 아니 캐치가 되고 나서 이한번 뭐 이게 공중에딱 내려 찍을 때그 데미지가 피가 쫙 사라지는 그쾌감이라 그럴까요? 아어 그게 너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어대좀 딜량이 어 맛있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적은 7K 6월시 1 9 5골 넣었고요 딜량은 아 6만 정도 넣었는데 X2랑 거의 비슷하게 넣었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생각보 제가 많이 안싸먹기 때문에 이 정도면 어준수하다자 이번에 흡혈이 아닌 다른 스킬을 썼었죠 예전에 웨시붕은 아 이거 쓸 수 있을까? 물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굳이 쓸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 이 정도는 돼야 아셀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요. 우선은 확실한 건 후방을 노리거나 이제 포켓몬 한 마리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견제하기에는 여전히 괜찮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